오늘 이 시편 84편 어 11절 12절 말씀으로 은혜받은 자의 생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뭐 목사 자신, 자신도 그러지만은 모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를 원할 줄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또 하나님이 각신력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일요일 내내 그냥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 살다가 또 와서 아멘 아멘 은혜 받고 또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까먹어버려 오늘 설교 뭔말씀 들었나 본물말씀 뭐했지? 전혀 생각도 안고 이게 습관 하나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귀만 높아 안 들은 말 없이 다, 다, 다 알아. 다 알고, 성경도 다 알고 있고 다 하는 말이고 아, 다 아는 말이지, 어디, 저, 모르는 말, 다른 말 하면 건지, 일단이죠. 성경 여러분들 수십 분이 꼭잘알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한 목사님도 보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하여튼, 아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어?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뭐, 사업하고, 참,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은퇴했는데 참 대단한 분들의 생각이에요. 이이 이 미국 땅에서 뿌리 내리고 정, 정차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알고 문제를 아무리 많이 받고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 받으면 오래요.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를 못하면 다 그냥 영향이 안 되죠. 그러, 그러면 또 대풀이요, 대풀이, 대풀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분히 용서할 수만은 저는 예를 들었서지모르는다만 대부분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이야, 지식적이야.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하는데 아, 네. 다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논리, 음. 자기 주장 자기 마음의 존대로 다 해버리고 저도 목사로 살았지만 한50 중반까지 다내내내 내, 내,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60이 넘어서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생각도 안 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아, 네. 성령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그것만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도, 그냥 단 사람 하라고 줘버리고, 또 다른 데가서 개척하고, 제가, 제가 책을 좀 썼습니다만, 개척교회를, 12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 식구들만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교회도 없고 해도 하나님이 매주마다 사람들을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게 모이는 거 사람이 작게 모인 뭐 작게는 하나도 없는데도 해봤고 또큰 교회도 해봤고 중간교회도 해봤고 이래 해봤는데 내 경험으로는 큰 교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지만 너무 바람 잘 다르다고 바람 잘다르거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정말로 살이 빠지고 뼈가 썩어요. 얼마나 예를 먹이든지 야 어떨 때는 내가 목사지만 죽어버리시더라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치하고 보니까 아, 큰 교회가 좋은 거 아니고 그냥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그래도 좋다. 작은 너무 사랑스러, 사랑스럽고, 교회는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는한 사람이 꽃, 꽃으로 보여 꽃처럼 얼마나 이쁘이교회이 꽃으로 보여야 돼. 그거 이 우리 딸을 큰딸을 낳는데 집사람이 님 우리, 우리 집안 사태가 오면 꽃이다. 꽃이다. 그래요. 그건 뭘 꽃이라 는지 꽃도 없는데, 꽃이라 하 내가 어떤 꽃이란 말이 뭔지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 딸아이, 가태난 딸아이를 보고 꽃이다. 꽃이다. 그럴 거예요. 꽃이라. 그래서. 내 속으로 왜 꽃을 하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꽃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애기들이 꽃으로 보이고 교인들이 그 꽃으로 보여고 제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이, 꽃, 이 꽃을 이꽃 좋아하는 사람은 왜 꽃을, 꽃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꽃이기 때문에 꽃을 좋아 이게 꽃인데 꽃이 아니, 아니고 그냥 풀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풀이기 때문에 풀로보는 거예요. <웃음> 어찌든지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가 교인 수가 작아도 한 개도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냥 주면 준대로 안 주면 안 준대로 강삼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해주세요. 아, 네. 내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고. 아, 네. 나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목회하면서도 여기 저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았어요. 나 시민권 영주권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뭐한다고 시민권 받아 한국 사는데 원래 필요도 없고 아, 그런데 나 한국에 목회하면서도 여기가 시민권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송 목사님 목회도 나는 그냥 울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확 인자 생각하는다 쓸데없는 일이야. 다 하나님이 해준대왜 그렇게는 몰라. 그렇게 멍청이서 살았어요. 나같이 그렇게 멍청 하지마. 하나님도 아어서 해준 거 아닐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예?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 네. 목사가 교인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교인들을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 네. 할 일이야. 네. 아, 네. 하나님 사랑하면면끝나버 그런거야. 아, 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을 하나님이 기뻐할 일만 하면 돼 우리는. 그것만 아, 네. 찾아야 돼. 아, 네. 왜 제가 은혜받은 자의 생활을 말하냐면 은혜받으면 뭐래. 백번 천번 받아도 아무 소용 없어. 1년이 지나도 꼴한 꼴도 못 넣어. 어? 프로선수가 축구 선수가 골을 넣, 못 넣으면 그 퇴출이야 팔려. 그냥 너 그만 나오지 마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데 왜그니까 골을 많이 넣어야 최고 인기가 있어. 돈도 많이, 많이 받고. 교인도 마찬가지. 골을 많이 내. 골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도 그 골을 한 방도 못 넣는다면 그 퇴출이야 퇴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뭐 하다 왔냐 할까. 여러분들, 골을 많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골은 뭐냐? 골, 골은 뭐냐? 골은 전도예요, 전도. 아, 네.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 1년, 하나님 나 1년에 골, 한골 넣겠습니다. 기도해봐요. 야, 하나님이 한골 넣을지, 두골 넣을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넣지, 못 넣지. 축구선수가 골 넣으려고 얼마나, 얼마나 뛰고 고생합니까? 어떨 때는 부정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꼴 많이 넣으시기를 추권합니다. 그, 그 재미요. 그걸 해봐야 재미가 있어. 나는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도 내 친구가 있었는데 천주 교신자야 어릴 때부터 천주교. 그런데 나 우리 교회 나라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언제 보니까는 대표 안 줬더라고. 여러분, 이 천주교인이 개종하고 교회에 온다는 건 그 정말 아주 힘들요 기독교인이 천주교 관사람이지만 천주교 기독교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언제부로 와있더라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 가 좋아 따라온 것뿐이야. 그 여러분들도 꼴을 려면 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그냥 잘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 보면은 따라와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 네. 예수님이 재밌어야 돼. 아, 네. 그냥, 아, 힘들다, 막 어렵다, 그러고 안 돼.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전도에 봐야 그 기쁨을 누른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은퇴하기 전날, 나 은퇴하기 전날도, 삼0집을 매일 놓고 그랬어요. 삼0집왜삼0집이냐 300집. 200집 하면 한 사람도 못 만나. 땀 뻘뻘 흘리면서 300진전도 녹화하고 다니면 한 사람, 두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시라. 그럼 들어가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시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누가 하란 말, 하라에서, 하라에서 한게 아니라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아 왜? 전도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구 하든지 뭐든지 뭐, 뭐, 뭐 말하든지 말하든지 말든지 전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느냐. 은혜만 받으면 기쁨이요 은혜만 받으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슬픔만이 있어도 뭐 천국으로 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손자 보니까 이저 초등학교 다닐때는 날마다 돈 주라요. 왜? 시험 쳐가지고 와가지고 점수 잘 맞았다고 난 점수 보지도 않고 5월도 주고 10월도 주고 날마다 돈을 줘요. 돈을 달라요. 그게 재밌어. 돈 주는 거 재밌으니까 그 놈이 받은거 재밌고 받는 거 재밌고 나는 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돈을 십불이고 오불이고 없을 5불 때는 0십불도 아깝지 만2 이십불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막 키가 나보다 이만큼 큰데 이제는 돈 주란 말을 하네. 이런들 이 어린 신자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그래 그런데 이제 어른 신자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려야겠습니다그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드려야 그래서 우리가 운이 받은 우리 성도의 생활이 현장이 없어 현장. 교회에서는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되지만 은 집에 가이일태가 사회에 나가면 은 현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뇌받은 자의 생활이 첫째가 뭐냐 여기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연예받은자의 생활의 첫째가 뭐냐? 정직이야. 아, 네. 정직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을 가르친것 말은 아니에요. 뭐 마음 착하고 뭐 좋은 일 해라. 그런 정직 윤리가 아니야. 왜 정직해야 하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정직이야. 믿음이 무슨 뜻이지 피스티시. 헬라어로 피스티시이라는 뜻인데 이말할 페이스. 정직이라는 뜻이야. 믿음은 정직 정직하기 땜,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정직해라, 해라, 해라 안 해도 믿음이 있으면 거짓말을 할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합니다. 아주 아 미국에서 오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죄짓고 못댔지 제일 많이 하고 식당에 가면 제일 오래 안 줬고 힘은 제일 안준대 그래서 식당 그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싫어 오래는 빨리빨리 묵어 나가야 되는데 자리만 자주안 줬고 힘도 안 주고 아주 그냥 막 목살이 태려 아니 나는 좀 장사하도록 자리도 지켜주고 해야 되는 말이야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아, 네. 예. 걷는 자에게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 정도를 가는 자에게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해 봐요. 무시당하고 병신 취급당하고 멸시, 멸시당하고 얼마나 그런 것 많이 당하고 나는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웃음> 그러나 나는 그냥 난 나대로 사는 거야. 정말로 이게 참 손해도 많이 먹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정직한다는 힘들어요 그러나 정직히 정도를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 준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물체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아 놓고 있, 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복 주십시오, 복주 복, 복, 복, 복!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그게 복 아니에요. 근데 복 달라고 해서 복이 되는 거에요. 복, 복, 복 줘요. 정직히 해야많아 좋은 곳에 딱 붙잡고, 붙잡고 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3일상 24장, 4절 말씀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죽이려 했을 때, 다윗 도망다 했데 사울이, 사울이 잠자우는데 다윗이 옷자락을 배웠어요. 그 5줄을 보면 옷자락 배운 것은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어요. 6줄을 보면 하나님이 기림부 세운 총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그 맛인 것인데 옷자락 배운 것까지도 회귀했어요. 왜, 왜 사울을 두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기름 분, 종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어요. 금한금받 금한 것을 내가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다윗 후 대대로 대대로 등불을 끄지 않냐하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깃발이 지금도 세계를 날리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놀랐습니다정치히말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 붙잡아 놓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야. 말씀이 진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은 이익이 되고 정직하면 손해 보면 손해를 당해도 재산이 달라날 고다 손해를 당해도 정직해. 정직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붙잡아놓고 아, 네.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난 우리 딸이 시집 갈 때도 돈 1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정직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해 너는 믿음을 선택해라. 내 네, 마지막 이 말을 해줬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그냥 나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붙잡아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네, 네. 첫째가 정직이요. 정직. 둘째는 주는 자가 돼야. 아, 네, 아, 네. 사도니 20장 35절 주는 아, 네. 자가 반절히 오기다. 주는 자가 되요. 많이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 네. 왜죄야 하느냐 예수님이 다 주고 가셨어요. 아, 네. 예수님은 집도 없고 통장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예수님 가셨어요. 다 죽고 가셨어요. 십자가 피흘리시고물한 방울 피한 방울 남기지가 아니라서 다 쏟아 죽고 가셨어요. 왜주야 하느냐? 복음은 주는 것이에요. 주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야. 이얘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이 확성 소리를 내지 않으면 마이크가 아니에요. 여기, 옛날에는 이 종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있어요, 종. 이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야. 울려야 돼, 종이. 가수가 노래를 불려야 가수야.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수습할 길이 없어. 가수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왜 주의하느냐? 남에게 주는 것이 많이 좁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남에게 주는 것이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곧내게 주는 것이다.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아, 네. 아, 네. 아, 네. 나한테 준다니까? 남한테 주는 것은 아까운데, 나한테 주고 하나도 안 아깝잖아. 내 친구는 자기 딸이 카드도 주고, 차도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아빠 이거 쓰고 차 타고 다니면서 다 하시라 이거. 기름값이 아까워서 차를 안 몰고 다녀. 그 카드도 안 써.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흥금도 안산사람 많을 거예요. 아까워 가지고. 그거 아까우면은 다 도둑놈 주고 간다고? 다 도둑놈들이 도둑놈들이. 그 하나님께서 누구 겠어요 도둑놈한테 준다. 삶에 이 기도해 보시죠 나는 누구한테 죽고 갈까?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난 작년인가 차 운전하다가 30마일 정도 서 핸들을 잡고 딱 까딱 잠들었어요. 가로수를 받아가지고 새 차를 폐차시켜버리고 나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응급실에 살아났는데 그래도 어디 부서지지 지진 않고 그랬어요. 그, 그때 처음 CT 촬영, 처음 CT 촬영했는데, 폐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있어요. 폐. 그래서, 이거, 저, 종합 검사, 검사 해보자고 그래. 이거 폐 잘라내자.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그냥 앉겠다 그랬어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왜안냐고녕냐고 아, 내가 80년, 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더 이상 살아서 뭐겠냐고 하나 이놈이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 당신 뭐안 사람이냐고. 나 목사다. 나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깜짝 놀래 가지고 아 알았다 고 그냥 가라가 더라고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는 오늘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야. 진짜로 약도 안 먹고 그냥 하나. 근데 아직은 생쌩해 그냥 아직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름은 가요. 아멘. 우리가 갈때여러분들또다갈거 아니면 기분 나쁘지 생각하지 마셔다 같이 네. 가지만안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진 것 누구한테 주고 갈 거예요.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 다 복음 전하는데 쓰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것만 남는 것이요. 아들 딸 아들 딸들은 저들 또 가지고 벌어서 열심히 잘면 돼. 남에게 주는 것은 건 내게 주는 것이 되 나는 모객할 때또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밤에도 낮에도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1년4월 마지막 날에, 날에 그 호텔비를 접대비로 지출하겠습니 손님만 그런데. 아유 너무 지출이 많이 나가니까 아예 교회에다가 두 집이 오면 은 함께 살수 있도록 게스트룸을 둘, 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도 낮에도 그냥 알았다고 가서 자고가 자고 가 자고 그렇게 손님 대접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손님 대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손 대접하기 힘쓰라 했잖아요. 손 대면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 내가 어디면 손님보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혼한 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라고, 브라질에서 오라고, 저기 뭐, 여러분도 오라고. 오라 내가 속도 없이 오란덕 오란데만다 가면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지만 또안갈 또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은 안가도 돼. 요어찌든지 여러분들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아, 네. 주는 것이라니까. 저 준다면 꼭 돈을 준 걸로 생각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을 주십시다 시간, 마음을 주십시오. 아, 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아, 네.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이건 돈보다 소중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아무도 말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대화하고 그런, 그런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고 이 말하고 위로를 받고 상담하고 위로를 받고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니.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대적 없다니까. 그런 사람 하고 싶어도. 그래서, 복음은 주는 것이다. 주려고 힘써가 있고. 그건 하나님이 예를 들것을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혜반자의 생활은, 고난당한 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 아, 네, 아, 네. 아,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아, 네. 세리 도둑놈 친구 죄인의 친구로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 오셨죠 음.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고 할때다내 마음을 들고 좋은 사람은 골라 사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죄인, 도둑몸, 세리, 안주한 사람 그런 사람의 친구가 돼봐요. 아무 사람도 내 친구가 안 돼주는데 혹시 당신은 나를 돌아보고 친구가 돼주냐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잘 이렇게 이들 그런 관계를 할때 조건을 달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리, 그렇게 친구가 되시는 거지. 나는 제 한국의 벌교 중앙교회 젊었을 때 있었는데 그게 전도를 하러 다니면 그 그 이상의 모든 분들이 교회 나면 안 갔네. 난교회 가려면, 어, 천주교 간대. 그리고 왜 천주교 아니니까? 천주교에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때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계속 도와줬단대. 근데 천주교를 못가는 근데 그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도만 하면 천주교 간대. 천주교에서 그렇게 많이 먹이고, 뿌리고, 입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천주가 안 가지만은, 만약에 간다면 천주가도 생각 없다. 야, 그러니까, 이게 죽어 이래 이래 어려운 사람들, 과학, 부를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신불신간에 이래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은 그렇게 한걸 끝난 것이 아니더라. 계속 그 생각을 뭐? 약속이 난 듯이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를 가지냐 등불을 끄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 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흔들어 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에게 안겨주시라 하세요. 내가 주면 하나님과 안겨주시고 고난당한 환란당, 어려움당한 사람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 여러분들이 아픈 일 많이 있으면 아픈 것은 낫고 있다는 증거에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에요. 이 아픈 것은 낫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죽음으로면 아프지도 않잖아요. 고난당한다. 살아있으니까 고난당. 죽으면 고난도 안당해. 그목게할때 많이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다처럼프 고난도 없어. 애미일 사람도 없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이 나한테 죽어버린 것보다. 죽, 죽고 싶으면 그냥 그냥 아프지도 말고 가버리지. 그러면 안될거 아니야.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정직과 좋은 일과 고난당한 사람의 친구, 일주일을 이거 머릿속에 담고,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면 살아봐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골을 넣을 날이 올줄 믿습니다. 아멘. 골 넣는 선수가 선수야. 골을 안 넣는 사람은 헌일이야. 그건 퇴출이야. 파라거왜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골안 넣어도 그냥 말도 안고 가만 보고만 계시다 하나님은 아세요. 할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거얘 참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년 1년에 골을 많이 내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